안녕하십니까 초역세권 전원주택단지 2천 뜨리암입니다. 오늘은 저희 뜨리암이의 실내 디테일컷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는 세 어, 대당 차량 두 대를 대실 있게끔 이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현관 입구로 들어가 보시면 좌측에 넓은 신발 수납 공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실내로, 실내로 들어오시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넓은 거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 보시면 이제 거실 밖 창문에 이제 테라스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 확 트인 자연의 개방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택은 이제 저희 띠리아미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 47평형 견본하우스를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요것은 이제 알파룸이고 뭐서대겸 다용도실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시는 부분이시고 지금 주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주방 구조는 아마 이제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실 수 있는 주방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일자형의 주방 구조고. 계수대가 거실 쪽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이를 보시면서 TV 시청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주방이를 보시면서 아이들의 동선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더욱이 좋은 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주방 수납공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형이 많아요. 근데 저희 트리아미의 주방 구조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무거운 그릇, 여러 가지 다양한 집기들을다 수납 공간에 모두 다수납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이제 보조 주방 보이시고요. 그리고 세탁실 겸다용도실 밖으로 나가는 통로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실내로 들어오시면 일단은 이렇게 지금 넓은 거실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드리아미 토지 용도에 있습니다. 저희 드리아미 토지 용도는 건폐의 40%의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일단 주택 설계를 할때 다양한 평면의 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타입 외에 맞춤 설계가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이 방은 2층의 게스트룸이고요 손님 접대용 방 또는 이제 작은 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채광이 들어올 수 있는 창이 길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시면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2층에도 이렇게 자그마한 보조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공룡 욕실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곳은 2층에 이제 자녀분들 공부방, 이런 활용하시면 되는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2층에도 조그만한 이제 가족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는 공간이 이제 2층의 메인이죠 안방. 방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 테라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레스룸, 넓은 드레스룸. 보시는 바와 같이 옷을 수납하고 나온 만큼의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을 지나면 어, 부부 전용 욕실과 파우더룸. 저희 드리아비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도 가능하고 그리고 목조 주택 또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고객분들께서 이제 방문하셔서 샘플하우스를 관람하시고 목조주택이든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든 이제 선택하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 타입 외에 기본 타입 외에 맞춤 설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건폐율이 40%가 나오는 이제 토지 용도이기 때문에 맞춤 설계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거실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건폐율이 40%이기 때문에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에 지어지는 전원택들은 거의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뜨리아미 토지 용도는 그만큼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거기다가 전철역 차로 1분 거리에 그 판교 강남으로 연결되는 신둠 도해촌역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뜨리아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이제 실리 디테일컷 영상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어서 저희 목조주택 실내콘 영상도 같이 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보시는 요 샘플하우스, 철근 콘크리트 택 47평형인데 요 샘플하우스도 지금 이제 저희 1단지 분양이 다 마감되었기 때문에 요 샘플하우스를 이제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요 샘플하우스를 분양을 받게 되시면 신축하는 건물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주택 47평형 어, 실내 디테일컨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목조 주택 실내 콘 영상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실 정면의 원목 기둥과 내추럴한 목조 인테리어를 볼수 있습니다. 일자형 주방 구조로 수준 높은 원목 가구로 제작되었습니다. 세탁기와 김치냉장고 그 밖의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외부가 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목 가구들과 연출용으로 진열된 일상의 소품들이 인상 깊습니다. 비좁지 않은 개방감 있는 거실과 채광성이 좋아 집이 항상 밝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연출용 일본 바다미 방입니다. 시공시에는 일반 방으로 시공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레스룸은 각 방마다 시공되어 있어 붙박이장이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큰 거울과 넉넉한 수납공간 외부에서 욕실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족지 않은 샤워도스가 있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시거나 주방과 연결되어 있어 음식 준비가 편리 합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또한 원목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왼쪽에 창문도 있어 채공과 통풍도 잘 됩니다. 안방 역시 큰 창문 두 개나 있어 채광도 잘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옷들을 수납할 수 있고 넓은 안방 드레스룸과 조화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합니다. 안방 드레스룸과 연결된 파우더룸 여기 또한 수납 공간이 많아 용이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안방 드레스룸과 연결된 모던하고 깔끔한 욕실, 욕조도 배치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 을 보낼 수 있는 아담한 2층 거실입니다. 와인바, 서재, 놀이방 애견 방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용이하게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채광도 잘 들어오고 외부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도 있는 2층 자녀들의 방입니다.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과 많은 양의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33.6 평형 목조 주택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이찬 드레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둔도 예촌역 도보로 50분, 자동차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한교 24분, 강남 50분 거리입니다. 용도 건폐율 40 주택 설계 시, 다 양하 게 주택 을설 계할 수있 다는 장 점이 있 습니다. 대학금 10%, 1차 중도금 10%, 토지 소유권 이전 착공 시 2차 중도금 10%, 건축 자금 대출 무이자 진행 소요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 소요되고 입주 가능합니다. 이천 유레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